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79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78의 복기를 먼저 올려드리고 979의 분석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 7 8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은 1번, 8번, 19번 이렇게 보너스 불포하면서 3개가 나왔고요. 2그룹에서는 32, 34가 나왔습니다. 3그룹에서는 7, 42 이렇게 2개가 나와서 대분류는 어, 어, 성공을 했습니다. 대분류는 뭐 거의 100% 적중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특이 패턴 복귀입니다. 어, 여기는 퐁당퐁당 우연속으로 왔는데요. 지난주에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전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최근 한 3주 연속 이 특이 패턴이 5연속 내지는 6연속에서 이렇게 전멸하고, 있었다. 상황이 종료되고 있어요. 어,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요. 대개 이거 잘 잡으면 한 6개월 동안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자료인데요. 어, 최근에 묘하게 어, 한 3주 연속 어, 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출그룹 복귀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9연속 출이 딱세번 밖에 없었는데, 어, 지금 13연속 출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불붙은 그룹 같이 보여지잖아요. 어, 이거를, 어, 과출로 보시는 분은 전멸로 가져가시고, 어, 이걸 불붙은 그룹으로 보면, 어, 한수 이상 가져가시, 가, 시라고말씀 드렸는데요. 어,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였죠. 근데 지난주에도 또 출을 해서 이제 14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주에도 또 살펴보셔야 되는 그룹이 됐어요. 어, 자료상 제외 가능수 복귀입니다. 어, 대상수는 이런데요. 어, 이거는 물론 제외수는 아니라고 랬죠 제외 가능수. 그래서 이걸 먼저 빼놓고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1라고 어, 7이 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외 가능수를 종합을 하면 14수였죠? 14수인데, 45수를 다 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필출그룹을 뽑아서, 뽑아가지고, 그 필출그룹 중에서,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수들 중에서, 여기 있는 수를 우선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그 빼놓은 수를 다시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자료예요. 이건 제수는 아닙니다. 제 가능수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1번하고, 어, 7번이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첫 번째입니다. 13, 20, 27, 34네 수였는데요. 이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아, 10연멸 중이었었죠. 여기서는 20, 27, 34를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제가능성에 있는 13을 다시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는 34가 출을 했습니다. 34가. 자,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5구 주변수였죠. 4연멸이었습니다. 5연멸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은 4연멸이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15가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여는 대상수가 13, 15, 27, 29, 34, 40 이랬는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네번 있었는데, 8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13은 제외 가능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빼놓고 나머지 5수에서 살펴보시고, 없으면 13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15하고 34가 출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19, 20, 21, 28, 29, 30, 여섯 수였는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유견멸이딱두 번밖에 없었는데, 어, 유견멸 중이었어요. 여기서는 20, 21, 28, 29, 3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9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없으면 다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했는데,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건 7연멸중이라서 이번 주에도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다섯 번째 복귀입니다. 3, 8, 끝인데요. 2연멸중이었죠. 여기서는 13과 33이 제일 가능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13, 33을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13, 33도 다시 살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8번을 빼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4연멸이 딱 4번 있었는데, 5연멸 중이었죠. 신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또 전멸을 해서 6연멸이 됐습니다. 여기 13, 33을 빼놓고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8번이, 8번이 출을 했어요. 그래서 는 이연율에서 어, 이제 성공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 33, 23, 33, 30, 아, 43, 18, 28, 38. 이거는 이번 주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6연멸이 됐습니까요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거는, 어, 가능성이 높아졌,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이지, 뭐 신기록이거나 타이기록 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료상으로 볼때 어, 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룹들입니다 세개 네, 그룹을 가져왔는데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7은 어, 제 가능수에 들어있어서 42를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7번도 다시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어, 7번하고 42번 두 개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어, 이거는 <웃음> 이런 자료들이 좀 당황스럽죠 어, 대개 이제 이런 자료들은 한 개씩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어, 7번이나 42번 두 중에 한 수를 되게 고르잖아요 두 수가 다 나오면 어, 이렇게 언뜻 봐서는 어, 두 수나 다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그룹으로 보이는데 사실을, 사실은 로또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난감하죠 이렇게 두 개가 다 뽑혀 나오면 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좋은 자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대개 어, 이게 두개 내지 세 개가 뽑히면 거기에서 한개딱딱한 개씩 나오는 자료가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다루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978의 복귀를 마치고요 어, 이제 979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 필터 범위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1그룹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에서 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3그룹은 1그룹이나 2그룹보다 전멸 빈도가 높아서 여기는 필터범위를 0에서 4로 하는데요 어, 이번 주에도 어, 필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에서 4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이 별랑카페 게이,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0에서 4로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자유상으로 볼때 이게 이제 어, 그, 전멸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한, 이제 몇 주간은 쭉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저, 저 지난주에 이게 전멸을 했던가요? 그때문 어, 당분간은 쭉 1에서 4로 이렇게 출할 거로, 어, 보여져요. 복, 복귀 자료상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뭐 거의 100% 적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거는, 여기에서 수를 고르시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 필터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필터 범위를 1에서 5로 이거 잡으시고 이건 0에서 4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필터를 안 하시는 분은 검증 자료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이제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7개 수를 뽑았을 때 1그룹에 6수 이상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많아봐야 5개, 여기도 많아봐야 5개, 여기 많아봐야 4개, 이렇습니다. 물론 어 6개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1그룹이나 2그룹에서요. 어, 그 우리 때문에 어 100%는 아니에요.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부터는 이걸 좀더 세분화시키면 이렇습니다. 1그룹은 어, 2두개 그룹으로 나눠져요.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눠집니다. 어, 2그룹은 어, 이렇게 이 별난 카페가 가진 자료에서 3중북2중북 중복되지 않는 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3중북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중북수 여기에도 없으면 이 아래 중복하지 않는 수에서 무조건 추입니다 위에 없으면 여기서 무조건 추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개가 다 전멸하는 경우는 아주 크게 눈다그랬죠 3그룹은 역시 세개 그룹은 나눠집니다 3중북, 2중북, 중복하지 않는 수 이렇게 여기 30, 40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중복수 5,36 살펴보시고요. 여기에도 없으면, 중복하지 않은 수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 3중복, 이중복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미중복수, 여기에서 출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중북삼중북에서한 수, 미중북에서 한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늘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 수는 아니니까 위에 있는 중북수가 전멸을 하거나 미중북수가 전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뭐냐면 수를 고를 때 참고로만 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번 주에 이세 그룹 중에서 한 그룹에서는 무조건 한 그룹 이상은 출할 거라고 봐져요 어, 다음은 특이 패턴 두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어, 첫 번째 거는 어, 10, 13, 18, 22 이렇습니다. 어, 퐁당퐁당 7연속이에요. 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에 필출을 해야 되겠고요. 어, 흐름이, 상황이 종료된다면 이번 주에 전멸을 할 겁니다. 자, 이것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어, 최근 들어서 한 3주 동안 이 특이 패턴이, 어, 단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어, 12연속 내지 17연속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어, 최근 들어서 묘하게 5연속 내지는 7연속, 6연속, 7연속에서 이렇게 어, 상황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잘 이제 골라주면, 어,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흐름을 이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어, 이게 최근 들어서, 어, 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10, 13, 18, 22입니다. 대상수는. 다음은 특입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4, 28, 34, 39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수가 나와서 어,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에 전멸을 해야 되겠고요. 어, 이 흐름이 끝나려면 상황이 종료되려면 어, 전멸을 하는 거죠. 어, 이게 퐁당퐁당 7연속으로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음,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에 전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과출그룹입니다. 어, 이게 지난주에도 1번이 나와서 어, 14연속 출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9연속 출이 딱 3번 밖에 없었는데, 어, 14연속 출합니다. 신기록에 신기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출로 보시는 분은 전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게 불붙은 그룹. 이제 완전히 불붙은 것 같은데요. 불붙은, 불붙은 그룹으로 보신다면 이번 주에도 여기서 한수 이상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상 제외 가능수입니다. 2, 3, 12, 27, 35, 44 이렇습니다. 제의수는 아닙니다. 제의가능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제의가능수 종합을 하면 어, 16수가 됩니다. 풍당풍당 자료에서 지난주에 출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간다면 어, 전멸을 해야 되는 수들 또 1우측 어, 4선 과출그룹이죠. 어, 거기에 있는 수하고 어, 제2 자료상 제의가능수를 묶어놓은 거예요. 16수인데요. 45수, 45수를 다 가지고 보면, 여기서 필출 그룹을 뽑는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우선 먼저 필출 그룹을 뽑으셔 가지고 필출 그룹에 있는 수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수를 빼놓고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없으면 이 수들을 다시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자료로 쓰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수를 제 간수 종합입니다. 어, 필출 그룹 첫 번째입니다. 13, 20, 27인데요. 지난주에는 34까지 묶어서 내수였었죠. 어, 거기에서 34가 이제 출을 해서 어, 남은 수 13, 20, 27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9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연멸 중이에요. 그 때문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여기에서 27은 재가는 그룹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빼놓고 13, 20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여기 에 없으면 27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 여기에도 없으면 이제 12연멸로 넘어간다 보시고 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대상수가 6수인데요 아, 여기는 6연멸이 현재까지 딱두 번밖에 없었는데 어, 현재 유견별 중에요 타이 기록이죠. 자 여기서는 27과 28이 재가능 어, 그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27, 28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13, 20, 27은 어, 방금 필출 그룹 이래서 보여드린 수가 어, 여기에 다 들어있죠. 어, 이거 신기하게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서 필출그룹으로 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13, 20, 27을 살펴보시는데 27은 제외 가능성이 있으니까 13, 20을 살펴보시고 없으면 13, 20, 27까지 확장하시고 그래도 없으면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2월 수입니다. 2월 수가 어, 지난주에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주에 이제 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물론 2월수는 뭐 3연멸, 4연멸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음, 어, 한 2주, 2주정 2주전이었나요? 어, 2월수가 3연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 또 3연멸까지 이렇게 어, 가지 않을, 수,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주에는 시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1번과 34번은 제 가능수에 들어있으니까 우선 먼저 나머지 다섯 수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번과 34번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월 수가 이번 주에 또 전멸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올려드렸는데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이제 실연멸이 됐어요. 유견멸이 아, 딱두 번밖에 없었는데 아, 현재 신기록 중입니다. 아, 여기에서 28은 제외 가능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28을 빼놓고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8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출할 가능성은 아, 대단히 높아졌어요. 다음은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38수 중에서 8을 제외하고 본 거예요. 8을 제외하고 나면 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4연멸이 딱네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6연멸이에요. 지난주에 또 3연멸을 해서 6연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3글스는 6연멸 중입니다. 1에서부터 7회까지, 아, 저 현재까지,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6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3글수가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 먼저 살펴보시고 3글수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에 없으면 18, 28, 38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입니다. 이번 주는 두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지난주에 세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두 그룹이 전멸하고 한 그룹에서 두 수가 나왔죠? 그 전멸한 두 그룹입니다. 대상수는 매주 바뀐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 그룹은 25, 32, 38입니다. 세 수인데요. 여기에서 25는 제 가능수에 들어있으니까 우선 32, 38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5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룹은 2, 18, 33인데요. 아, 여기에서 2번과 33번이 제해 가능수에 들어있으니까 우선 18번 먼저, 18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번과 33번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빨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제해수란 뜻이 아니에요. 아, 우선 검은 수를, 검은색 수를 검은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빨간색 수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979회 분석을 마치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일찍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번 주잘 살펴보시고 살펴보셔서 대박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